Round one, nice a n h t e w e h o t h She's e t t h e o u d s i d o e 어 씨, 줄었데로그는이 와우. 별 각님 막 그런 경우도 많아. 그 너무 싫더라고. 같이 보통 이도 하지만 그게 약간 선을 딱끊어는 <목소리> <맞아. 그리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저냐이가 하시면 되가만데 다이아까지 근데 가능다 그냥 그냥 어디세요. 사실 이게 원래 매크매치 아이고 아까더라. 매크매치가 좀 심리적으로 약 부담이 가시그면 다이아인데 그신기이기거 지금 약간 멘탈이 도긁다 이거 어전2 어떤 라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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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야겠다. 왔어. 용서할 수 없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녀> 이제 와 무슨 <목소녀> 걸 <근데 슬러? 목소녀> 어? <목소녀> 아야 <목소녀> <목소리도> 오 방금 야기야게 보여? 방금 늦게 본게 보여 아, 방금 늦게 본게 보여? 와, 방금 늦게 본게 되겠죠? 이제 관장이 가르침을 내리겠네 어아이 어... 아스가는 무슨? 아, 아, 어어디 트리 거를킬려고 해? 어디 트리 거를킬려고하십니까 응,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100% 안다 강기가 나 틀어 가야 되는데. 이거 니다 다음 다음 다음이 신인 이가저저화신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화시로> 갔다 올게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 야! 를하이이도살말하 이 여기다. 여기이여나다다면은혼여가다리지날 캐릭터 중에다 유량이 안나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그그 어. 원래 가아 그렇죠. 아가 원래 45분 출장 계약때 있던 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네. 원래 축구에서 안나 가지고 걔가 하는 아, 뭐, 아아다니거든요몰랐 예? 아리저고라이시 <몬의> <몬의> <몬의> でなかなかさっき部屋 그건 약간 좀, 약간 좀, 약기 좀, 약간 좀, 약간 좀, 약간 좀, 약 이상수이 그래. 중 하나가 예. 한 팔에 로 넘겨가지고. 아 맞아 맞아. 이 이제 아니 내가 이기면 더 빨리. 내가 이기면.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아, 막알 아, 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자포할 것이요. <웃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스토드> 어, 이해합니다. <목소리> 우와, 방금 아빠였었네요. 제일 많이 비난받는 것지아직는찬금이 <목소리> <마신다는> <목소리> <목소리> <웃음> 바이러스 20리에서 질러버린거지 근데 어차피 또 10리나서 이걸 맞네 <목소리> <목소리> 이걸 비비지도않거거지 같은 님. 막. 되는아요벽지아이 그러니야니까 그런사람 가 진짜 그렇게 수 밖에 없어 아 내가 뭐시다 맞고 눈 보고 다니다 방금 그거리는 강승용이 안맞아요 방금 그거 강승용이 안맞는거죠 어렵진, 어렵진 않은데 그는 과정만 그 어떻게 잘일 복하면 진짜 한번털어버수습니다습니다 내가 메나티가 내가 카페 산불아가 인득기로막접해 버리면서 내가 잘못 어쨌든 무섭다. 지 어서 오시네. 다리 끄고 이제 뭐 얘기 좀 하죠. 반신불안 다시처럼 이렇게 뭐라까지 진짜. 근데 또 이제 사쿠라는 파동꾼이 파동꾼이 짤짤. 아, 내가 네, 걸렸어요. 파기에다가쳐 맞아. <웃음> 그, 지금은 이제 상위 있는 레이더 말한 것더군요 알아요. <웃음> 그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꾼을 사쿠라가 파동꾼에 반사를 안 해. 아예. 그럼 자기 소대 아예, 아예 받아봐야 <웃음> <안안 웃음> 어떻게 사라지저번에도와와이반와이이라는이바 와이바, 와이바, 와와이반한테반사이바 와이바, 와이바, 와이바, 와이바, 와이바, 와이 와이바, 이바 와이바, 와이 소라기보다는 그냥 없다 음... 그냥 술먹고 포장도 할 저는 대충으로 뭔가가 나오게 할거같 뭔가가 나오게 할것같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면 좋을 것 같아 절대 큰기대 하면은 폭망이 폭망 네. <웃음> 진짜, 지, 진짜 진짜 진짜 진짜 폭망이요 폭망 기대할 이 정도 하면요. 캡콤이. 이 게. 이임이게임이 게임은. 이게이게임 <WOW. 지금> <웃음> 게임은. 이게인은이이 게임은. 하지 않은이게임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 게임은. 이 게임은. 게임은. 게이 게임은. 이은이게임유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임 으로 해가지고 맞게 사기 치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전은 거의 그 차이가 없어요. 오케이 오래도 잘 보이고 제공도 잘 보이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내 하드도 잘 보이고 그래. 그게 진짜 그래. 얼마나 되니? 네, 그 차이 나요. 그게 진짜. 아 이제 뭐좀 그, 지하드인가 많이 하는 거야. 지하드인. 어. 어. 아, 아, 네. 아빠 오셨네. 요 그래. 근데 진짜. 근데 근데 있잖아요. 근데 이 진짜 진짜 코춤 코춤 있아요뭐 코춤 눈치해가지고 뒤에 시프도 진짜 수하게 아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들로나가지나오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거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오만나오면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진지나아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이지나나 사실 이게 서버를 소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콤 서버야? 캐콤 택콤. 서버예요. 캐콤이 서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을 하겠죠? 비용을 지불을 하고, 뭐 만약 자체 서버를 하더라도 그걸 관리하면 인건에 대한 인건비가들어